71. 만우절 거짓말 71. 만우절 거짓말 자기야 나 월급 만 달러로 올랐어 자기야, 나 월급 만 달러로 올랐어. 진짜? 정말? 어떻게? 진짜? 정말? 어떻게? 오늘 무슨 날? 크크. 오늘 무슨 날? 크크. 쭉 을래 이리와 한 대만. 맞자 죽을래? 이리와! 한 대만 맞자 거짓말 거짓말 월급 월급 어떠개 어떻게 죽다 죽다